이 여자는 여자의 성미를 가지고 있지만 세요. 이 남자는 여기서도 해, 저기서도 해. 계획적인 사람인데 겉으로는 헤헤거려. 이 여자는 부대고요이 남자는 머거 머리해요. 신디씨처럼 간결한 사람들은 이 남자가 답답해요. 지금 이렇게 오래까지 지냈는데 여자 남자의 감정이 요만큼도 없었나 사실은 신디씨보단 종민씨가 더 안녕하세요. 김포에 살고 있는 백마장군 주현신당 주현입니다. 신당에서 한번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들어와봤어요. 저희 엄마가 이거 주신 거예요, 그림을. 어. 이거는 달마돈데 달마돈은 불운을 막는다 그러잖아요. 네. 근데 얘는 행복을 한 전달하는 달마돈인데. 어. 아, 이게 행운을 좀 부르는 거예요. 그렇죠, 행복을. 처음 어. 들어보네요. 음, 저도 처음 알았죠. 음. 어. 하도 사람들이 연예인 연예인만 하길래 음. 일반 사람의 결혼을 음. 앞둔 사람 예비 부부. 네. 이 둘은 남자가 헤헤 하고 웃고 있어 근데 여자는 이렇게 내려 보고 있거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굉장히 여자가 불만이 많거나 이 남자한테 화가 많거나 이런 게 있다고 보여지고 이 여자로서 이 남자한테 매력을 못 느낄 건데 돈이 많나 남자가? <웃음> 근데 그렇다고 이 여자가 돈을 좋아하는 여자는 아니야 자기 자존심, 자기 가오 이 여자는 여자의 성미를 가지고 있지만 쎄요 그래가지고 뭐이 트집도 좀잘 잡을 수 있고 자기랑 잘 맞는 사람한테는 또 세상 또 대인배구 굴하고 또 자기랑 안 맞을 때는 아안봐왜 싫은 것까지 봐야 돼아 내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 남자는 여기서도 해 저기서도 해 계획적인 사람인데 겉으로는 해헤거려 치밀한 사람인데 해헤거리면서 자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계획된 사람이거든요 표현하기가 복잡하지만 결론적으로 딱 중심을 잡고 보면 이여자는부대고요이 남자는 어리버리해요 아 그래요? 어... <웃음> 그래서 접점이 없어 연애하기 힘든데 합이 맞나? 아그 정도예요? 둘이? 어떻게 맞나 이 관계가? 시작도 안될 텐데 결혼한다는 게난 신기한데 <웃음> 이게 진짜 여자가 수없이 이혼을 했으면 가능해 한 번, 두 번, 세번 정도 내가 이혼을 했으면 이 남자랑 가능해 따뜻하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를 따라갈 수는 있어 확실하니까 얘가 하면 확실하니까 그래도 얘가 있어야 뭔가 밀고 나가니까 이거는 쪼수야 상하관계로 하면 여자분이 더 위여 왜냐면이 남자는 이겨먹을 생각이 없거든 이득이 없잖아 내가 이겨봐야 책임질 일만 있는데 이 여자를 이겨먹어서 자기한테 득될 게 없거든 이여만 개바가지로 먹지 그러면 은 만약에 이분들이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일 수도 없다는 말씀 어디가 없어요? <웃음> <웃음> 어디가? <웃음> 말도 안돼 이거는 이분들이 음. 사실 일반인은 아니에요 연예인? 가미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한번 해봤어요 <웃음> 네. 이분, 이분들 이분 남자가 김종민씨고 여자는 신지씨예요 고요태인가? 네 여자 남자의 감정이 요만큼도 없었나 네아 없었다고요? 네이 <웃음> 신지씨가 종민씨의 몸을 알몸을 보게되면 흉물스럽다 얘기해요 아, 야 흉물스러워 치워 이렇게 얘기를 해. 그만큼 애정도는 연인으로서의 감정이 어려워요 접점이 없고 또 신지 씨가 원하는 상이 있을 거예요 듬직하든 뭔가 한결같던 나를 잘맞춰주던 근데 이 남자는 잘 맞춰주지만 이정신 세계를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아라고 하면 어라고 얘기하고 만나라고 얘기하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지 씨처럼 간결한 사람들은 이 남자가 답답해요 어. 한숨을 많이 쉬었을 거야 신지 씨가 이 종민 씨를 보고 아마 처음엔 적응하기가 어렵거나 아니면 이만 하고 딱 헤어지거나 맞아요 처음에는 두 분이서 엄청 많이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들 피셜로 신지 씨 입에는 가시가 있잖아 자기 직성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했을 거야 나를 엮는 것도 싫어할 거야 아 엮이는 것도 싫다 응, 음, 그렇죠. 희 씨는 뭐 결혼 운이나 뭐. 이런 좀...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없는데 결혼 운이 들어와 있지는 않아. 내가 봤을 때는 좀더 있어야 돼요. 응? 한 2025년쯤에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짝짝꿍이 될 수는 있으나 지금은 헤어지는 시기거나 혼자 있는 시기. 애인 없을 걸 지금? 김종민 씨는요? 김종민 씨는 아름다운 연애해요. 좀...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잘해주고 잘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근데 좀 없는 것 같아요. 음, 지금은, 지금은 누굴 만나고 있기보다는 그냥 네. 일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보여져. 사실은 신지 씨보단는 종민 씨가 더 결혼운이 아... 더 늦을 거예요. 아, 그래요? 더... 음,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. 이 신지 씨가 오히려 이 김종민 씨보다는 먼저.